뭐이 안쪽도 뿌리가 보이고 미세모금이 야 정말 잘 크고 있네요. 렌트콘JS 같은 경우는 휘발성 그 가스를 생성하는데 그 가스가 뿌리 발근 촉진하기 때문에 물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방팔방 두 바깥으로도 가스가 지나가면서 발근이 돼서 아마 현존하는 발근제 중에는 가장 효과가 뛰어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한동에 1 5 0 좀 못했어요. 아. 한 1,400 정도? 그 웹소라 K2 맥소. 쓰기 전에는? 쓰기 전에는 매출로 따서 한 4,500 정도 차이 나는 것같 났어요. 한 동에? 네. 저는 부여의 한 오이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오이밭은 작년부터 어떤 농자들을 써서 무료 매출이 한 동당 400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어떤 농자재를 썼길래 이런 고수익이 나왔는지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정원식 언제 하셨어요? 오이 정식은 1월 26일 날 했습니다 어그럼이 2월 얼마 안 되네요? 어, 네 지금 한 열흘, 열흘 정도? 2년 전부터 오이 농사를 했었는데 원래는 12월 정식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유리비랑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췄는데 확실히 뭐 이제 약관계도 끝나고 해서 일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활짝은 빨라요 음. 12월에 정식한 것보다 어떤 것 같습니까? 어, 뿌리 잘 잡혔죠. 아주 활짝이 잘 됐습니다. 뭘 보면 아시겠습니까? 절간이 짧고, 절간이 짧고 짧고 네. 어, 절간이 짧고요. 네. 절간이 짧고 네 마디가 이제 세력을 붙이면서 뿌리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 정상적인 뿌리는 생육이 뿌리는 나오고 뿌리는 있습니다. 그 위로 갈수록 이제 이게 우자라게 되면 가늘고 길게 뿌리는 빠지는 뿌리는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 어,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이 정도면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는 하얀 뿌리는 미세모근이 뿌리는. 나온 것들이 보이죠, 보이죠. 예. 아, 예. 나오는 여기 이 음. 부분에 음. 하얗게 뿌리가 음. 좀 보이고요 음. 이 음. 안쪽도 음. 뿌리가 음. 보이고 미세먼지이 음. 정말 잘 크고 있네요 이 음. 부분까지는 음. 다 뿌리가 나와있다고 라 음.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둑밭까지 음. 다 나옵니다 여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기까지도 하얗게 잔뿌리가 음. 렌트콘JS 같은 경우는 휘발성 그 음. 가스를 생성하는데 그, 그 가스가 풀 가스 밝은 촉진하기 진단. 때문에 물 지나가는 진단. 자리가 아니라 사방팔방, 그 주두 바깥으로도 음, 가스가 진단. 지나가면서 밝은이 돼서 아마 현존하는 밝은제 중에는 가장 아, 효과가 뛰어난 밝은제입니다. 렌트콜은 언제 어떻게 했었어요? 형식할 때 포기관주를 한번 넣고 1차로 관주 처리, 점적으로 관주할 때또 2차로 넣고. 음. 한번 넣나요? 두 번. 네, 포기관주까지 해서 두 번. 두 번. 이 작년에, 작년에 오이 하기을 힘들었던 게 뭡니까? 작년에 오이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일찍 심다 보니까 저온 때문에 일조도 약하고 해서 광이 부족해서 수량 수량 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음. 또, 온도가 얕다 보니까 음. 오이가 큰 속도가 늦어서 바닥에 깔리는 오이도 많고 그랬죠도어시드름병 같은 거 이제 고기 지금. 한 3월, 4월 정도 했을 때 해가 좀 많이 셀때 어. 과가 많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조금 한낮에는 처진 게 있었죠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또그거 그것도 이제 메소나 아, 메소나. 했더니 오이가 시들시들하던 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시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했죠 진짜 빠르게 회복된 거 같아요 한 2, 3일 아 2, 3일 안에 네. 그 그게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3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뿌리 거이 뿌리 수분 스트레스, 뭐 고온 스트레스, 저온 스트레스 이런 걸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여기도 염피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도 이제 있죠, 아무래도 그럼 염피에 있으면 원래 자물이 잘못자라잖아 그렇죠. 염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토양 내 양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뿌리가 갖고 있는 물트리 농수보다 바깥에 토양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빨려나가는 영태인데 이 메소나는, 메소나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런 그 수분 스트레스, 염류 스트레스, 그 농도 스트레스로부터 상당히 잘 좋아집니다. 한마디로, 소양에 그 이식값이 높은 양분이 많이 있더라도, 얘가 그걸 이겨내고 빨아먹을 수 있는 흡비력이 좋아지듯이, 흡기력이 좋아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을 땡기는 힘이 엄청 세지는, 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그 땡겨서, 어, 상당히 뿌리자잘 잡히고, 작물이 잘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 기존에 오이가 나오는 양도 더 많아지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기존 양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메소나랑 켈프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반주를 그래야 그냥... 세트로 가야 돼. 그러면 더 네. 하기 또... 전 보다 얼마나 더늘어나니까 이제 양이 안 나올 때 이제 수량이 좀딸때 그때 메소나랑 켈프를 반주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잡아주죠 수량 나오는 거 음... 이건 연면 시비도 효과가 좋고 관주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 어떤 해조류 성분이 있어서 좀 색깔이 아, 해요 해조 추출물들은 그 대부분 이제 북대서양이나 북태평양 아주 추운 바닷속에서 자라는 갈조류인데 그 갈조류들은 실은 깊은 바닷속에 햇볕도 없고 추운데 엄청 빨리 자라요 그 자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식물체들이 그 자체에 생산하는 식물성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해조추출물들이 식물을 잘 크게 해주는 천연식물 호르몬들이 들어있는데 사람도 아무리 비싼 부페라든지 비싼 레스토랑 아무리 많은 걸 차려놓더라도 못 먹으면 흔 일이거든요. 근데 매소나는 흡비력,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월등히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어 넣어준 그러한 여러가지 좋은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폭발적으로 자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그, 세종 쪽에서 오이 농가가, 그, 단동으로 세동짜리, 그, 하시던 농가들도, 뭐, 하루에 최고 많이 딸때 서른 세 짝씩 땄었던 농가들이, 저희 메소나하고 캘프를 집어넣고 나니까는, 뭐, 최대 뭐, 마흔 네다섯 짝까지 딸 정도로 수량이 잘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상품성 없는 과가 나오면 헌일인데, 곡과 안 생기고, 길게 쭉쭉 빠지면서, 엄청나게 상품성 좋은 과가 많이 열려서, 농가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넣어주고 싶은 거를 덤프트럭체 넣어줄 수 있는 역할을 메소나가 하고, 또 키워주는 역할들은 천연식물 호르몬들이 들어있는 해조 추출물들. 그 중에서도 저희 스마트오션 캡프는 그 해조, 해조에 아주 그 미세한 그 비율을 잘 조정해놔서, 어, 월등하게 잘 자라게 해놓는 궁합이 서로 잘 맞습니다. 최고의 그 시너지 조합을 제가 청양과 부여 쪽에서 조합을 찾아가지고, 토마토도 과도 키우고, 그리고 뭐, 오이도 키우고 상당히 비대쪽으로 많은 효과 검증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이를 작년에 작년 얼마나 얼마 많이 재배했어요 오이 작년에 같은 경우도 올해랑 똑같이 5동 정도 정식했고 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한 동에 1500좀 못했어요 아. 1400 정도? 그 맥소라 테스트를 쓰기, 쓰기 전에. 전에는? 쓰기 전에는 매출로 따서 한 4,50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 나, 났어요. 한동에? 네. 아. 그럼 이 차이가 있네? 요 일단,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6월 말 정도까지, 12월 정식해서 6월 말까지 수확했고수확 수확 기간도 길어지고, 길어지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양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나무 상태도 꾸준히 유지되고, 음. 작년, 몇, 몇 정식해몇달까지 하신 거예요? 작년 12월, 10... 8일 정식해서 아 16일 정식해서 6월 25일 정도에 끝냈어요. 그 더울, 그 더울 때까지? 네. 어. 그 더울, 그 더울 때까지도, 때까지도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